슈팅의 전설 포트리스 드디어 클랜드 오픈! 쉴틈 없는 전쟁 좁혀오는 전장 포트리스 이제 배틀로얄로 한판 붙자! 포트리스 배틀 로얄 지금 바로 다운로드!